어이, right? 오, 가지, 오, 그렇지, 맞지, 음. 아니 충성, 충성, 어이 참아 충성, 어이 충성, 아니 충 아니 충성, 저저저 충성, 아충충아어저저 아니. 화를 낼 거야 자꾸 그렇게 그렇게 자꾸 짜증 낼 거예요? 주사. 그래, 응. 응. 얼치 얼치.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얼치 주사 그래, 얼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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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i p 사 a p i 사 p 치 p 치 p 치 a p i p p 사 p 치 p 치 a Pippa, Pippa, Pippa, Pippa, Pippa, Pippa, Pippa, p i p p 왜 이래? <웃음> 이게 뭔데 <웃음> 충성이야? 이상한데? 이상한데요? 충성! 페퍼 충성! 충성! <웃음> 충성! <웃음> 충성! 페퍼 충성! 충성! 충성! 페퍼! 페퍼 충성! 페퍼도 충성! 충성! 페퍼도! 페퍼도! 페퍼 충성! 出るけ